35. 35번이 뭐냐면, 순서야 순서 배열인데, 순서 배열은 어떻게 나와있냐면, 요렇게 제시문이나와있고요그 다음에 A가 등장하고, B가 등장하고, C가 등장하거든요. 요 컨셉이건데, 자, 여기서 이제 찾아내야 될 것들이 물론 있긴 해요. 우리가. 특히 이제 지시어 같은 거. 근데 그런게 ABC에 잘 안보여. 어? 잘 안보여.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는 초문장, 원래, 원래 질문은 뭐가 가장 중요하긴 해? 요약이 가장 중요하긴 해? 요약. 요약도 해야 되지만 모든 중요한 거야? 이렇게나눠줘야 돼. A하고 B하고 나눠서 A는 우리가 이제 주부라고 얘기하고 주어 주부 부분. B는 술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특히 이제 어디다 우리는 주목하냐면 술부에다가 주목할 수 밖에 없어요. 요약과 동시에 술부에다가, 술부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ABC를 연결시켜주는 게 굉장히 좋은데 자,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어 특히 여기 지금 요약, 요, 요약을 해보면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어, 보고 보고 듣고 할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나왔어요. 보고 듣고 할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수많은 별들은 결국 뭐야? 우리의 게이지, 응시, 시야 이거 벗어나 있다는 얘기. 요못 어, 본다라는 얘기죠. 됐죠? 그렇지. 여기서 또 뭐가 시작되고 있어? 어못 보는 것들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원자도 못 본다고 나왔죠 그래서 여기다 하나만 적을게요. 위게날수가 나왔잖아요. 뭐, 원자, 원자도 못 보고 또 뭐야? 심지어는 작은 생물들들이 어디에 있으면 빛, 빛물 웅덩이 속에 있는 그게 뭐, 피라미드 같은 이런 작은 거들못 본다? 이게 핵심인 건데. 왜 이게 나왔을까요? 왜? 봐봐, 좀 아까 뭐라 그러냐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해갖고, 사실은 뭐가 나왔었던 거냐면, 수 e e or h 까지 나왔었던 거잖아. 그 여기서 출발한 거 아니야. 여기서 출발해서, 뒷부분에, 뒷문장에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뭐가 이어져야 돼? 그게, 그러니까 못 보는 거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못 듣는 거 얘기 나와야 될거 아니야. 히어도 나왔었으니까. 그걸로 이어줘야지. 같은 패턴으로 이어지잖아요. 같은 패턴으로. 요걸 찾을애라는 얘기였었어요. 그거. 뭐가,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바로 뒤에 뭐가 보이냐면, 이런 게 보이시죠. We can hear. 우리는 어쩌고저쩌고 들을 수 없다. 이제 문장 구조로서 이게 연, 연결이 된다는 얘기야. 그 우리는 이런 소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떤 소리니? Many birds or my skin이니까 뭐야. 수많은 새들이나 아니면 쥐들이 들을 수 있는 이런 소리. 자, 새가 듣거나 쥐가 듣거나 할수 있는 소리를 우리는 못 듣는단 말이야. 요거 나왔잖아. 그래 이제 비로 이어진다는 것. 첫 테이프를 잘 끊었으면 그 다음에, 뭐?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쩌고저쩌고 나오지. 요거만 확정지으면, 다시 말하면 비로 시작한다는 것만 잡아냈으면 C냐, A냐, 이거 결정은 이제,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곤란해. A 아니면 C. 이건 얘네들끼리 해결하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얘네들끼리 경쟁시켜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경쟁을 시켜보냐면, 거기 뭐가 나왔냐면, A에 이런 컨셉이 나왔다. A에 보면은 More Advanced m i c r o s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거 봐봐요. All Century Later 라고있죠 100년 후에요. 1세기 후에 뭐가 나왔다고요? More. 자, advanced. 어, 더 발전된 뭐가 나왔니? 현미경이 나왔는데, 마이크로스코프. 이렇게 나왔어 자, 됐이요 붙었다는 것도 만만치 가 않죠. 더 발전된 현미경이야. 1세기 후에 이거하고 C하고 비교가 되나요? 비교가 되죠. 되나? C는 뭐가 나왔는데? C의 세 번째 줄 봐봐. 이게 나왔죠. 봐 어? 여기 보면. 자, 그냥 영어로 하시고, 어, 숫자도 쓸게요. 어? In 1 7 7그 17세기 나왔는데? 17세기는 어떤 망원용이야? 거기 봐봐봐. 안토니 봐봐. 반그 다음에 루벤 호크라는 사람이 자신의 모양, 작은 망원경들을 사용했습니다. 라고 나왔지. 그쵸? 어, 이왔네요 예. 스몰, 뭐, 마이크로스코프. 태어났네. 그래 그럼 이거 두 개를 비교 하는 말이야, A, C를. 비만자 여러분들이 확정되였으습니다 C하고 A가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뒤에. 당연하지, 머리 작은 망원경그 다음에 B, 이게 만약에 나왔지 이게 나왔기 때문에 더 발전된 망향이 나왔겠지. 언제? 100년 후에. 100년 후에라는 건우리 뭐라는 거지수 있어? 18세기라는 거알수 있어. 그치? 어. 이런 식으로 가닥을 잡으면 된다는 얘기야. 순수.